자 21번 자, 이거는 어, 지난 법원 행정고시 자 5급 시험이었는데 형, 형법 문제 나온거 한번 볼게요 자 미수범에 관해 옳지 않은게 뭐냐 했는데 답은 1번 자 1번부터 체크해놓고 보겠습니다 카메라 기타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얘기하는거야 필름이나 저장장치의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었을 뿐 전자파일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요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언더링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가 요게 중요해요 사용자 의해 강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특별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카메라 이용 촬영죄죠 그런데 이것이 미수냐 기수냐 당시에 이게 관건이었었는데 미수가 아니라 뭐예요? 대부분은 당시에 기수로 봤어요.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당시 에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은 연구 저장되지 않은 채자 미수 아닌 거 X 거 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그저기 범인이 그 에스칼레이터 올라가는데 이제 아가씨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예쁜 아가씨가 올라갔나보죠? 그래서 딱 쫓아가갖고 그 아가씨 치마 안에 이제 그 빤스를 좀 촬영하려고 그랬나봐요. 그래서 이제 빤스를 촬영하려고 딱 했는데 그때 여, 아가씨가 딱 이상하게 생각한거야 여자가.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 이게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뭐예요 하고 이제 딱 잡았거든요. 잡아갖고 이제 경찰에 넘겼는데 이 범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무슨 소리냐 촬영은 했지만 저장 버튼 안 눌렀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어그거로 그냥 어? 저 끝냈다 무슨 소리냐 하면서 강제 종료 당하지 않았느냐 강제 종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어 저기 저거지 않느냐 응? 어? 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때 막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대법원에서 입장 뭐라 그랬냐면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스마트폰에 보면은 거기 어, 컴퓨터하고 똑같잖아요 주 기억 장치에 이미 이 촬영된 촬영물이 뭐 어, 당도했다 이거야 그 안에 그 스마트폰 안에 그 촬영한 저작물이 당도했다 이거죠 저주 그 기억 장치에 그래서 이것이 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예, 봤다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은 그 찍은 거 이런 거다 나와요 저장 버튼 안 눌러도 다뭘 그 촬영했는지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거가 있었다는 거 예, 그래서 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봤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간간이 예, 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예, 이거 옛날 팔례인데 2010년도인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이용 촬영제에 있어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뭔다? 뭐로 봤다? 기수로 봤다는 거 예,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종종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 됐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볼게요. 어, 갑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어,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자, 가슴, 간음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강간의 수단으로, 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당시에, 지금 얘가 제 생각인데, 이 강, 폭행 협박이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 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검사가 욕심이 좀좀 과했는 것 같아요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 집집에 침입해 갖고 자 이거 누워 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검사라면 이거 중간간으로 넣었겠죠 중간간으로 뭐 아마 했었겠죠 근데 좀 욕심이 과해 갖고 강간으로 넣었는데 이 강간으로 넣었더니만 지금 문제 되는 점이 뭐냐면은 강간죄라는 것은 폭행과 협박이 필요하거든요 어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폭행협박을 게시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해서 실행의 착수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 내 생각에 바보지 공소장을 왜 그렇게 써 이걸 갖다가 어, 중간간으로 해갖고 확실한 거로 걸어넣었으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어, 폭행협박이 게시가 되지 않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으로는 그때 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예, 좀 아쉽죠 그죠? 예. 이런 애들 처벌해야 되는데 3번 해보겠습니다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하래 그죠? 예. 문을 당겨 보는 행위. 자, 이거 주거 침입죄 실행의 착수로 받, 받느냐? 예, 맞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하에 문 손잡이를 당겨 보는 거 있죠? 요거부터 바로 주거 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로 보게 됩니다. 예, 같이 알아두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볼게요. 자, 갑이 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을 자, 교부받은 후 2차 매수인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아직은 계약금만 받았어. 아직은. 그리고 더 이상 계약에 이행하 나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배임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 당시 이것이 또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 배임죄라는 것은 어 신임관계를 저발인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에 관해서 신임관계를 배반한거죠 그래서 2차 매수인에게 계약금만 받은것 같고는 안되고 중도금까지 받아야지 바로 실행의 착수로 본다는거죠 그래서 어, 여기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 오케이 맞아요 이거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5번에 봐볼까요 5번에 예 5번에 봐볼게요 5번에 보면 구외국환거래법 28조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 귀금속 어쩌고저쩌고 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자 갑이 신고 없이 지금 자이 깨끗하게 해볼게 갑이 신고 없이 1화 400만엔 어큰 돈이지 자 휴대용 가방에 넣고 국외로 반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가 보안검색대에 나갔어 나가지 않았어 나가지 않은 채 않은 채 어쩌다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됐습니다 이 경우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보안검색대에 아직 여기 보안검색대에 보안검색대에 아직 나가지 않고 기다리다가 체포됐으면 아직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았다는 거자 요것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보안검색대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봐갖고 제가 말하는 것만 봐서는 자,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좀 메모도 좀 하시고 좀 적으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봤어요 자, 요약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주기억 장치에 뭐 촬영물이 들어가있다해서 미수가 아니고 기수로 봤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고 있는 어 그죠 피해 자고 있는 피해자 가슴 엉덩이 만지면 뭐다 강간죄에서 말하는 아직 폭행 협박이 없다고 봤다는 거그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의사에서 문을 당겨보는 거 손잡이 당겨보는 거 실행의 착수로 봤다는 거 배임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는 뭐예요? 2차 매수인에게 뭐 계약금 뿐만 아니라 뭐도 받아야 돼 중도금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계약금 뿐. 만 플러스 뭐 중도금까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보안검색대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1화 400만엔. 그요 그러니까 가방 400만엔이 든이 가방을 갖다가 보안검색대를 통과해갖고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아직 여기 어떻게 돼요? 가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 지금 서있죠? 서있고 가방 들고 있다가 지금 걸린거죠그죠이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로 볼수 없다는 거. 아직.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예, 제가, 어, 여기까지 한거 가지고, 한번 메모도 좀 하시고, 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